<웃음> <웃음> <웃음>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웃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휴이티비몇 편이지? 휴이로그 <웃음> 4편은 휴이로그 4편에서는 인디스턴스 파이널 무대 지금 얘가 데이실이에요 모든 톱식스들이 지금 리허설을 하고 메이크업 받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그 시간에 짬을 내서 짧은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짧은 인터뷰 첫 번째 주자 아이바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바입니다. 자, 아, <웃음> 잘 자정이셨죠? 아 간입니다. 잘생기셔가지고 <웃음> 떨어져서 지금 무슨 기? 첫 번째 질문으로 네. 최근에 친구인가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설명을 한번 해주시어저 방금 불과 4 시간 전에 첫 미니 앨범 Curious 시트가 나왔습니다. 완전 빠진다 빠진다. Curious라고 조금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음악과는 다른 조금 더 파워풀하고 다이나믹한 새로운 어 얘가 이런 맛이구나라는 생각이 있실 수도 있는. 그런 많이 들어봐주세요. 예이. 바로 두번째 질문으 네. 무대에 남은 시간지 1분도 안남았는데 네, 소감을 한 마디 해주시는 우선 첫번째 주자여서 너무 떨리는데 제가 일단 잘 열어야 여러분의 그 에너지를 이어가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한번 네. 위에서 파하게 불태우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떨려요. 기대하고 <웃음>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휴이한테 한 마디만 해주세요. 휴이야 <웃음> 휴이 되게 별로라 생각했는데 <웃음> <웃음> 네. 팀입니다. 아, 아, 정말 아, 한국에서 아, 좀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세련된 곡 하는 밴드니까 여러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아주 큰무대 같이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으니까 a b 에게 많은 사 a 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비 e e n 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인터뷰 두 번째 조사 막팔분 i 힙합밴드 엠 o 유니온 분들 모셨습니다. e e n i n t e 시 v i e 선곡에 뚜두뚜두 e day, I've been i n t e 아, 되게 재밌게 편곡을 하셔서 하셨더라고요 혹시 제니 맡으신 분이세요? 제니야. 제니야. 제가 여전리쥬얼이고요두 <웃음> <웃음> 번째 질문은 이제 올라가는데 1분도 안 남았어요. 맞죠? 네. 올라가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불가보나 <웃음> 저 마지막 이거 끝내고 빨리 우리도 쉬어야 되니까 사람이. 이제 휴가잖아요. 그렇죠. 휴가도 못 가고 지금. 이거 <웃음> <지금. 웃음> 장난이에요. <웃음> 좋고요 <웃음> 빨리 끝내려고요 <웃음> 네. 이건 인디스탄스랑 어, 관련 없는 거잖아 네네 빨리 끝났습니다 빨리 <웃음>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휴한트한 마디만 해주실까요 화이팅! 휴 짧은 인터뷰 세 번째 조사 에너지가 넘치는 밴드 헤이맨 분들 모셨습니다예예 <웃음> 전부터 궁금했는데 <웃음> 헤이맨 이름 뜻이 뭐예요어 이제 신은한 인사법이죠. 헤이맨. Hey yeah. yeah. 이런 인사 yeah.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yeah. <웃음> 사실 1차원적인 이런 네. 이름은 네. 대표님께서. 무대에 올라 가십 전까지 성춘가 안 남았어요. 그래서. 네. 소감이 네. 어떠신지? <웃음> 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웃음> 계속 그러시고요. 엄청 떨리는 거는 뭐 사실 누구나 그럴 거라고 <웃음> 생각합니다만 은 무대 위해서만큼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나생왜 그래요? <웃음> <웃음> 아, 괜찮아요. 일반적으세 번째 마지막으로 휴 얘기 한마디요 사실 무슨 말 할지 다 아실 것 같아. 좀다 같이 하면 것 다. 아지스이맨 분들이 습니다 전까지 27초 남았는데 올라간 소감이 어때요? 7. 27초인데 5. 27초인데. 3형 휴이와 함께 인디스탄스 마지막 무대 올라옵니다. 올라간 소감이 어. 어떠세요? 이런 무대가 너무 처음이라서 새롭고 이따가 느낌 있는 연주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리더님. 어 마지막 무대입니다. 마지막 아닌데? 아, 마지막이잖아요. 파이널이 인디스탄스, 인디스탄스 붙여주세요. 인디파이 다 다. 다. <웃음> 라이널 무대를 네. 준비하셨잖아요. 네. 17초 뒤에 올라가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아..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너무 지쳐서 당이 좀 필요한데 잘 버틸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짧은 인터뷰 네번째 조작 동상과 신수업 밴드 트리스 분들 모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 차분한 분위기로 가는데 합식6 중에 유일하게 여성 멤버가 있는 팀이에요. 데이지 님이 계신데 데이지 님을 제외한 나머지 <웃음> 분들 트리스에게 데이지 란. 아, 말 잘해라.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함께 음악하면 즐거운 친구 진짜 너무 즐거워요 <웃음> <웃음> 저희 팀의 <팀에 웃음> 정신연령과 평균연령을 굉장히 낮춰주고 있는 그런, <웃음> 그런 친구입니다 무대 올라가기 전까지 30도 안 남았는데 <웃음> 소감이 <웃음> 어떠신지? 애 떨매기 뭐란냐? 매우 떨리고 매우 긴장 <웃음> <웃음> 아, <웃음> 즐거울 것 같아요 저희는 뭐늘 하던 것처럼 편하게 하는데 떨립니다 진짜 <웃음> <웃음> 원하지만 나 절대 긴장하지 않 나도 하면서 긴장한다 <웃음> 슈이에게 한번얘해 주신다면. 음. 사랑해! 슈이, 그, 저, 그, 시네마 곡 너무 좋아해요. 어, 시네마, 시네마 곡 너무 좋아 뮤직비디오가 진짜 너무 멋있어요. 네, 뮤직비디오. 그 뮤직비디오 그 멋있어요. 그런. 네. 어떻게 그런 색감을 내세요? 저희들좀 힘을 주시고요. 네, 아무튼 응원합니다. 음,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안 됐어. 어, 한마디 해. 사랑할 거 못하네. 사랑할 거 못하네. 휴이 참잘 이쁘게 꾸미는 거 아니라고 그건 우리한테 안 얘기해 <웃음> 이번에도 저렇게 잘 꾸몄으면 좋겠다 저도, 저희도 저희 한번 먼저 한번술한잔해 너무 좋으면 너무 좋죠 네. 지금까지 트리스 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하셨어요. 짧은 인터뷰 마지막 주자, 영화 같은 작업을 들는던레커피 분들 보셨습니다. 아, 정도... <웃음> 진짜. 행 정말 잘하셨습 아, 네. <웃음> 이번 무대에서 특별히 댄서분들이랑 함께 준비하신 거 봤어요. 그래. 댄서분들이 어떻게 혹을 맞추셨는지. 어, 일단은 저희가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가사에 이제 충실한 안무를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되게 멋있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서로 믿고 바뀌면서 그냥... <웃음> 호흡을 맞췄습니다. 아, 네. 아 네. 이게 30분이 네. 안 됐어요. 들어가시기 전에 네. 그그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아. 무슨 소감이야? 뭐, 아, 그래서요. 저 사실 항상 부부가 올라가서 진짜 다 보여줄 거다 후련하게 하고 내려왔을 때아 재밌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대한 게 느껴가지고 <목소리> 이번에도 좀 그렇게 하고 려 싶어요. 마지막에는 휴이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 저희 오늘 같이 이제 한 무대 서니까요. 재밌는 시간 함께 만들어 봐요, 진짜. 경연을 떠나서 방송 같이 하는 거 역사 좋은 기회에 조금 더 자리 좋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최상위 다 하자고 하시는 말씀도영화 같이 일 잘해 주셨네요. <웃음> <웃음> 맥업핀 분들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끝나도 다른 게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같이 하죠. 아, 좋은 게 없어도 그냥 같이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나올 일본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무슨 말을 다필요하겠니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안녕. 퀴스멘트 안 해요? 웨이팅? 아 이래. 좋아, <웃음> 이거. 하나, 둘, 셋, 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안녕. <웃음> <이거> 좋아요. 큐. <휴기. 웃음> 구독 좋아요는 휴에게 힘이 됩니다. 그럼 안녕. <웃음> 아 힘들어. <웃음>